자 오늘은 d h 자이게포 32평 84타입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어? 자 오늘은 d h 자이게포 32평 84제곱미터 타입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먼저 신발장이 또 팬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를 보시면 아주 널찍한 구조 중문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유상 옵션인데 거의 다 설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침실 1이 나옵니다 이 방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매우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에어컨도 다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자, 그리고 역시 붙박이장도 넓은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, 이곳은 침실 2입니다 어, 아이들 방으로도 적합하고 서재로도 활용이 높을 것 같아요 바깥은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나갔다 오실까요? 키높이만한 여기 이제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실 수가 있고 바깥에 저 광활한 뷰도 보시기에 딱 안선 맞춤입니다 자 거실로 나가기 전에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잠깐 보고 가시죠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비대에 뭐 기본, 기본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통유리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충분합니다. 자, 복도로 가시다 보면 바로 옆에 갑자기 붙박이장이 나와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 트리가 숨어 있죠. DH 자의 계포는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공간 활용을 100% 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. 자, 이쪽은 어, 남향이고요. DH 자의 계포는 대부분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을 보시면 대모산이 쭉 펼쳐져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러한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벽은 다 아트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부엌하고 거실이 일체형인 게 특징이에요 이쪽은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고요 이쪽은 김치냉장고를 넣으셔도 되고 수납공간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부엌인데 부엌은 기역자로 형성되어 있고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위치하였 있습니다.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굳이 식탁을 따로 안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쪽은 안방입니다. 안방에는 국방기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드레스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이쪽은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기본으로 다 수납은 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자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안쪽 화장실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으로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자 어떠셨나요? 오늘은 국민평형 84제곱미터 32평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